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결정구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2020년 최고의 기대작 사이버펑크 2077이 예정되었던 출시일인 11월 19일에서 12월 10일로 21일을 연기하였습니다 한국시간으로 10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사이버펑크 2077의 공식 트위터엔 하나의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사이버펑크 2077이 약 3주가 딜레이 된 12월 1 1일로 출시일이 변경되었다는 공지였죠 딜레이가 된 자세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현재 사이버펑크 2077의 버전은 현재 세대, 차세대, PC등에 배송해야하는 작품이다 보니 엑스박스 1, X, 엑스박스 시리즈 S, X,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플레이스테이션 5, PC, 스테디아 총 9가지의 버전을 준비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이 9개의 버전이 각자의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모든 작업들을 코로나 사태 덕분에 각자의 집에서 진행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작업을 지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죠 뿐만 아니라 몇주전 사이버펑크 2077의 골드 버전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드란 게임이 완성되어 CD에 복사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게임 출시에 있어 유통 직전의 최종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드를 발표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게임을 이제 다 만들었다 라고 발표하는 셈입니다 이 유명한 자리, 노맨즈스카이의 골드행을 알리는 사진이죠 마르친 이빈스키는 이번 골드행이 물론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은 맞지만 모든 작업과 품질 개선을 중단하는 이야기나 아니며 출시 당일날 이루어질 연구전 패치를 위해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2020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2020년 4월 16일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게임을 좀더 다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약 5개월 뒤인 9월 17일까지 출시일을 한번 미뤘었죠. 하지만 이후 6월에 다시 한번 게임을 다듬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11월 19일로 출시일자를 다시 한번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시일을 3주 앞둔 10월 28일 12월 10일로 출시일을 또다시 연기하면서 무려 3번이나 출시일을 연기하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11월 19일 출시일은 지난 9월 3일 CDPR의 CFO인 피오르트 니엘루보비치가 더 이상의 발매 연기는 없다고 공언을 했던 만큼 전세계 많은 사이버펑크를 기다렸던 팬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해봤자 <웃음> 표시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출시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몇 가지인지 한번 정신승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온전한 한국어로 사이버펑크 어? 2077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웃음> 사이버펑크 2077은 지난 10월 7일 돌연 한국어와 더빙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빅뉴스를 안겨주었는데요 다만 더빙 작업이 타 국가보다 늦어진 만큼 당시 예정되었던 출시일인 11월 19일에는 출시되지 못하고 12월 11일에 무료 DLC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 팬들은 아쉽지만 이거라도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한국어 더빙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였는데요 출시일이 12월 10일로 밀린만큼 영어로 한번 플레이하고 한국어로 또 플레이해야 할 걱정없이 출시 당일날부터 한국어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기쁜 걸두번째론 나름 여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월 30일 와치독스 리전 11월 10일 어쌔신크리드 바랄라 11월 11일 데스티니 가디언즈 빛의 저편 11월 12일 스파이더맨 마이즈 모랄레스 11월 12일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11월 12일 갓폴 11월 13일 코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 11월 20일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보시다시피 11월은 차세대 콘솔에 맞춰 출시하는 수많은 런칭작들과 그 밖에 굵직한 타이틀들이 출시하는 달이다 보니 취향이 어떻다 한들 즐길 게임들이 거의 한 바가지로 쏟아지는 달입니다 진짜 여기에 사이버펑크 2077까지 출시했다면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즐기지 못하고 버려야하는 게임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사이버펑크 2077이 12월로 출시일을 미뤄주면서 이 게임들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사이버펑크 2077 또한 12월에 연휴와 함께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정말 사이버펑크 2077의 배려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웃음> 아무튼 뭐 울고불고 우라퉁 내봐요 아, 네. 우리가 폴란드 본사까지 가서 우리 이빈스키씨를 사랑해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게 좋은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빈스케 아저씨 몰골만 뭐 보면 알수 있듯이 게임 만드는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휴 무슨 악마랑 계약을 맺었나 이제 사람 얼굴에 생기도 없어졌어 아무튼 뭐 우리들이 지금 할 일은 엑스박스 시리즈 x나 플레이스테이션5 열심히 즐기고 컴퓨터 사양도 30시리즈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마르시니 민스키입니다. 올데행을 마치고 이제 유통사에 물건도 보내려고 하는 단계이지만 뭔가 이대로 출시하면 실망하실 것 같은 자잘한 버그들이 발견되어 여러분들의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워그 2077의 출시일을 28일 미뤄 출시일이 기존의 12월 10일에서 1월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징긋